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오늘은 every day, everywhere with Jesus. We are disciples. We go everywhere with Jesus. We walk along the road with Him. We climb a mountain with Him. We stay close when Jesus talk, talks to so many people. night jesus tells us let's go to the other side of this lake ho, ho, ho. so we get into the boat with jesus soon the dark night becomes stormy the wind is blowing whoosh whoosh whoosh and water is jumping splash splash crash oh we're a so afraid but jesus is not afraid He is sleeping. Lord Jesus, wake up. Save us from this terrible storm. When Jesus wakes up, he says, Why are you so afraid? Jesus calls out to the storm, Hush! Be still! At once, the storm goes away. Everything is quiet. Everything is hushed. Everything is still. And we disciples say, even the wind and the water do whatever Jesus tells t 예수님과,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지요.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요. 예수님과 같이 산도 같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어느 날, 오늘 예수님께서 오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간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이 되고, 오, 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너무너무 거세게 부네요. 우이우이 이고 파도도 너무 세요. 철썩 철썩. 쾅! 아이고 무서워라.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무섭지 않으신가 봐요. 주무시고 계시네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를 바람 속에서 건져 주세요. 구해 주세요. 예수님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 소리치셨어요. 조용히 잠잠하라. 호호호. 그랬더니 갑자기 모든 것이 고요해졌어요. 조용하고 아무 움직임도 없어요. 와, 조용하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서로 얘기했죠. 와.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네. 무르그링, 무르그링, 무르그링.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향하셔도 명령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 너네 죄 많이 졌으니까 너네 나빠 너 이거 했으니까 너 어, 하나님도 안 사랑해 이렇게 속이는 것들을 예수님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해주셔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한 하나님을 다 같이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렵게 오는 성도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일에 어려운 이야기 배우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이 집의 친구들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셔서 잘 이해도 하고 어잘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이제 기도해봐요. 바이바이